디자이너가 아니다?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나 자신을 r 뭐 정의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은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자. 그 정도. designer, 디자인을 가르키 r d e s 디자인을 가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 최고다, 이런 생각만 했어요.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 쓰이는 데는 구체적으로 제가 연두가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좀 철이 들면서, 아 어, 이거 어디 쓰이지? 어떤 영향을 주지? 이런 걸좀 생각하게 됐어요. 어, 환경 문제, 대량 생산 이런 자본주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느낌은 있지만은 그걸 직접적으로 대항, 대응할 생각은 이제 대처를 안 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교직에 있으니까 그게 조금 느낌이 왔어요 좀 이런데 이제 관심을 넣어야 되겠다 나의 역량을 이런데 나부터 최소화하자 나의 의식주소 최소화하자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나 한번 나로서는 최대한 해보자 펩시 로고가 뭐 펩은 피읍비 있고 또 밑에 피읍이 죠 그리고 엄청난 획이 있는 거예요 공간 분할이 신은 <웃음> 총 대비되는 두 개가 이렇게 정립되면서 어떤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활자적을 맡더라도 아 여기는 뭔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달려들죠 근데 근데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지칠 때가 맞아요 근데 그때 에. 탁월한 집중력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디자이너한테는 필요해요. 이 있다. 그 최고의 그그 그 소통이 될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그래픽적인 조합과 미학적인 그런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최고의 작품.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은 뭐 황홀하죠. 젠블의 잼블리 대회 포스터나 엠블렘은 제가 아주 정말 항상 기쁘게 제 작품을 되돌아보는. 전보를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. 디자인해 달라.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포스터를 만들어요. 세계 전보들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고 그랬어요. 아 근데 포기 오는 순간에 이게 투밍이 되기 시작하는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래서 미국 갔다 오면서 아 포기하겠다. 비행기에서 그때 보이스카르 교보을 제가 이렇게 펼쳐 봤거든요. 근데 거기에 그 보이스카르 활동할 때는 그. 밧줄 엮는 게 아주 큰 영역이더라고요. 매듭 같은 거고. 그래서 그 매듭으로 세븐틴스 월드 잼버리 먼디알 해서 그거로만 글자를 이렇게 했죠. 그리고 엠블럼에서는 이제 또 설악산, 동해 바다, 1 9 9 1뭐 화랑도, 로빈후트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인기 좋았어요. 주된 컨셉은 그 보편적인 공유시 되는 거, 보편적인 소통이 되는 시각 이미지. 그래서 이제 영문 타이포 그라피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전 세계 보이스컷 덴보리 지구까지 마을까지 다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예. 예, 당광주 비행기 라날에는 예, 그린 그로우스라는 부스 쪽그 공간이 있었어요. 프롤로그 부스 시작되는 부스가 이제철였어요 그래서 빨리 현장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. 보내줬더니 뭐 베니아 뭐뭐 카펫 깔고 그러더라고내 부탁이 있다고 난내 부스에는 베니아에 색칠 하지 말고 생베니아라 그냥 놔둬라 그래, 카펫 깔지 말아라 그러고 난 거절받을 줄 알았어요 어 근데 바로 바로 한3 0분 있다가 바로 담당자가 전화왔어요 어 감독님이 그러라 그랬더니 총 감독이 예, <웃음> 호의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, 그렇게 했죠 근데 전화 왔는데 아차 해가지고 한 5분의 1인가 페인트가 들어갔어요. 그거 조금 더 깨끗이 마무리하지 말고 빨리 가서 고상대 그 그대로 정지시키라고 그때는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거기다 그림 계엄바스 다 양쪽으로 겹쳐서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금토일 주말에 내려가서 아이들한테 막 그림 그려주고 그랬죠. 집에서 제 처한테 옷을 갖다 이제 말을 내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해서 하는데 뭐 이만큼 돼. 학교 연구실에 뭐 제가 제 작품으로 실크 프린트한 것들 뭐 이렇게 하지 뭐한 70개 넘게 티셔츠가 나왔어요. 근데 그때도 제가 뭐 불필요한 거 사지 말아라 뭐 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줄여야 된다 뭐뭐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감히 할텐데아 정말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. 이거로 뭔가 뭔가 해야 되겠다. 세상에 간증을 해야 되겠다. 옷에다가 그림 그려서 이제 시민들한테 떠나 주겠다. 아 먼저 이제 학교에서 조금만 전시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아, 이걸, 시, 이걸 시내에 가서 그냥 퍼포먼스 형식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그 주말에 인사동으로 지고 나갔어요.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줬는데 뭐 진짜 말로 대박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매 주말 일요일 날 나갔었는데 일요일 날+ 일요일 날만 채 없는 거리였어요. 그때는.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서 한 십. 17, 18년을 나갔어요. 처음에는 그냥 내헌 옷을 기냥주기 모여서 그림을 그려주는 내용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 세트에도 그리고 그랬어요. 시민들이 또 가져오기도 하고. AGI 서울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. 그때 DDP,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I love 서울. 이런 주제로 포스터 전시회를 했는데, 그때 이제 뭐, 몇사람한테 지명이 됐는데 저도 지명을 받아서 한 거예요. 근데 서울 굉장히 어려워요. 어떤 부분적인 거를 뭐, 이렇게 키워서 할 수도 있고, 또 뭐,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서 해도 되고.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, 혜택을 오방색으로 지우는 거죠. 그리고 여기 혜택이 서울 얘기를 하는 거로. 그리고 그 얘기가 여기는 영문, 여기는 국문. 이렇게, 이렇게. 다섯 개의 서울 자랑을 한 포스터예요. 이거는 이그 여기 방석 의자 바닥에 비닐이 오랜 세월 이렇게 해서 그 균열이 간 문양이에요. 근데 뭐 호랑이 가죽 같기도 하고 무슨 옛날 고 지도 같기도 하고 그렇죠. 그다음에 이 해태를 다섯 가지 색으로 좀 만들까 지금 조금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. 다섯 가지, 다섯 가지 색으로. 이거 만들면 귀엽겠죠. 도시의 입장이나 역할이나 시민의 삶이 다 디자인이에요. 그 반대로 뒤집어도. 그다 디자인이죠. 뭐 디자인이 아닌 게 있습니까? 디자인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보세요. 이 중에서. 네, 대학원생들 이제 저희 입학하잖아요. 몇 주는 롤앤 리스펀시빌리티 가지고 이제 토론 역할과 책임이 뭐냐 사실 그 말은 모든 인간에게 저, 전제되는 요소아니 아니에요.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 현실적인 목적 추구나 이기주의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할과 책임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의 화두다 이거죠 그것만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으면 졸업시켜도 된다고요. 디자이너에게도 길에서 담배 피지 말고 침뱉지 말아라.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. 요새 뭐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런데 인간의 바탕이 되는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인간 사회문 아니고 이런 그 모든 자연 속에서의 구성원으로 한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. 근데 그게 바탕이 되면은 자연의 환경과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디자인도 하게 되고, 클라이언트를 진정 유의하는 디자인도 하게 되고, 옆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그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.